대구 3만 가구 이상 공급준비 서구는 내당내서 호반베르디움 362가구 두류역자이 오피스텔 선공급 1294가구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837가구 평리사구역 한라비발디 1151가구 두류스타힐스 조합원 100% 천호 가구 등이다. 수성구는 범어동 동화아이위시 398가구 상동효성에링턴플레이스 322가구 황금주상복합 830가구 파동센트레빌 311가구 파동수성수 kcc스위첸 755가구 만천자이르네 607가구 c g 3정그린코아 포레스트 667가구 범호아이파크 448가구 등이 분양에 나선다. 북구는 노곡동 한신더휴 944가구 대구금호워터폴리스 엘리움 765가구 대구금호워터폴리스제일풍경채 1428가구 대구금호지구 1차 디에트르 637가구 노원 트루린 1613가구 대구 노원 이동재개발 1558가구 대구역자이 더스타 424가구 힐스테이트 주복 칠성동 2가 321 691가구 학정역 이편한세상 984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남구는 대명 골드클래스 2차 891가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 1243가구 명덕 이편한세상 1758가구 대명자이 대명삼동류타운 2126가구 개대지구 가로정비사업 한라하우젠트 248가구 영대병원 골드클래스 센트럴 660가구 힐스테이트 영대병원역 296가구 서봉덕 에일리네뜰 566가구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달서구는 두류역 서한포레스트 480가구 볼리동주상복합 1622가구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1157가구, 상인 센트럴 자이 1498가구, 월암동 우미린 401가구, 죽전역 주상복합 415가구 등이며 동구는 신암동코오롱하늘채 1541가구 등이다. 중구는 반월당 해리어 시그니처 552가구, 대봉동 힐스테이트 882가구, 더샵주복 동인동 1가구 394가구. 공산동 호반서밋 534가구 등이며 달성구는 화원역 호반서밋 355가구 국가산단 a6블록 금강펜테리움 1508가구 국가산단 a7-2블록 금강펜테리움 1272가구 등이 분양에 들어간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경북 포항 중심 대거 분양준비 포항에서는 지난 5일 견본주택문을 열고 새해 첫 분양이 들어가 펜타시티 동화아이위씨를 시작으로 포항상생글린공원공동주택 길빌 L 999가구 포항상생글린공원공동주택 이빌 L 1668가구 구룡포화정지구공동주택 696가구 상도동주거복합 480가구 경북일보부지주상복합 418가구 연일생질이공동주택 336가구 등이 공급을 준비중이다. 또 포항 2차 아이파크 1475가구, 오천읍 더트루엘 포항 255가구, 죽도동 608의 2번지 주상복합 304가구, 환호공원 공동주택 딜비 1592가구, 포항 환호공원 공동주택 지비 1405가구, 하나포레나 포항 2차 350가구 등도 분양에 나선다. 여기에 포항상 대동이 편한 세상 552가구, 동해면 포항 블루밸리 화성 파크드림 691가구, 흥해곡강지구도시개발사업공동주택 1388가구 죽도동주상복합336가구 학산공원도시개발 1455가구 등량지구 3구건설 547가구 죽도동 53-5번지 주상복합 460가구 등이 분양 예정이다. 그외 경산아이파크 2차 751가구 경산펜타힐즈 3차 C5BL 178가구 경주황성동공동주택 608가구 신경주 역세권 b1 549가구 구미꽃동산 민간공원 2410가구 구미송정 행복주택 250가구 영천 알라비발디어네스트 민간임대 510가구 울진 음남 393가구 등도 공급될 전망이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대구 분양시장 다변화 예상 후분양 깜깜이 분양도 변수 지역분양업계 등의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올해 분양 가능 물량으로 대구 지역의 경우 50여 개 단지에서 4만여 가구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생각처럼 새해 신규 분양 시장이 녹록하지 많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진단을 내놓고 있다. 올해 대구 신규 주택시장은 선시공 후분양 물량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고 여기에 깜깜이 분양도 성행할 것으로 보여 시장 다변화가 예상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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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경쟁률이 1대1 미만 시 자녀 세대에 대한 선착순 분양이 즉시 가능하고 입주시까지 주택수의 분양권이 포함되지 않아 한가구 유주택자의 투자에 유리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달 빌리브라디체가 청약을 받아 소수의 통장이 접수됐으며 해당 단지는 곧바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분양에 들어가 향후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까만 삼각형 경북 포항 분양시장. 청약 결과 관심집중 올해 분양 가능 물량으로 경북은 포항 19개 단지를 포함해 경주지역 등 30여개 단지에서 모두 2만여 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경북은 분양업계들이 2017년 지진 등으로 그동안 분양이 뜸했던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많은 신규 분양 물량을 공급 올해도 분양을 준비중이지만 낙관적인 청약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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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전역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도심 비선호지역과 소규모단지 위주로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국회의원 대구시장 등이 지난달 국도교통부에 대구전역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으나 불발 주택시장 침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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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는 특별 공급을 제외한 358가구 모집에 1, 1순위 청약까지 85명만 신청하며 미달됐다. 같은 시기에 청약을 진행한 두려우 중흥S 클래스 센텀포레와 효목동 동대구 프루지오 브리센트도 2순위 모집까지 모두 미달 가구가 발생했다. 동대구 프로지오브리센트 역시 일반 공급 456가구에 405명이 신청, 모집 가구 수를 채우지 못했다. 지난달 포항에서 분양한 한신더휴 펜타시티 A4 블록과 남포항 태어하나스도 청약 미달이 나타났다. 한신더휴 펜타시티의 경우 190가구 모집에 여엔한명만 신청하며 초라한 청약 결과를 받았다. 울산에서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덕하지구, 뉴시티 a 1리넷들 2차는